아 빈대떡, 꼽아야 되죠? 한번 더. 아 경상까지 가야 돼. 여기서 먹을까요? 이거. 경상까지 가서 먹어야 돼. 오늘은 빈대떡 두개 사갖고 맛까지 한잔 하겠습니다. 마트 가면 초장 팔죠 초장 만드면 돼요. 골, 골. 업 보여주세요, 초장. 식사 따라 하시면 돼요. 마늘을 하면 마늘도 시고 이렇게. 하시면 돼요, 식사 따라 하세 와, 침이 벌써 막 넘어가면 돼요? 침이 <웃음> 벌써 막안 넘어갑니다 아 맛있겠다 침이 <웃음> 좀 들져먹어갑니다 안녕하십니까, 삼세입니다. 오늘은 빈대떡에, 요 빈대떡에, 나물, 굴, 부추, 부추 초무침입니다. 굴, 초, 부추, 초무침. 이렇게 항상 차려서 맛있게, 막걸리하고 잘 먹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삼세입니다. 사랑합니다. <웃음> 예, 오늘은, 빈대떡은 빈대떡. 미량장에 갔더만, 영상은, <웃음> 빈대떡이 아우 맛있게 보이더라고. 그래서 빈대떡 하나 사왔어요. 5천, 한 장에 5천원 밖에 안 하더라고요. 네. 굴, 굴에다가 부추, 네. 초무침에, 초무침, 초장에다가, 초무침해갖고 <웃음> 나물, 저, 네. 저 껍데기, 막걸리 한잔 하겠습니다. 저 까페기 아이 꼭 발음 잘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<웃음> 발음을 잘 하셔야 돼 잘못하면 뭐마마말리 납니다 <웃음> 아막침넘어갑니다 지금 배가 고파 배가 많이 고파자 <웃음> 한잔 드셔 십시오 막걸리 한잔 한 잔, 한 잔. 아, 아니면 하나 먹고. 꿀. 남자고 여자 여자는 피부 피부 미용이 좋고 남자한테는 정력이 좋다. 바다에서 <웃음> 나는 꿀이라니까 꿀. 바다에서 나는 우유. 진짜 데아진 맛있다 장이 양장고에막 아? 며칠 들어있지만 흙수 시원해졌습니다. <웃음> 간장이야. 양념간장이야. 음. 음. 아, 맛있어요. 이번에 초장찌개. no <웃음> 또 한잔, 또 한잔 먹어보겠습니다. 맛있어요 징한다가요 다른 거 필요 없지마만 다시 넣고 부추 쭉쭉쭉 쓸거요초장이예초장 있는데요 한마 맛있어 음. <웃음> 맛있습니다 한잔만 딱 더하고 그만합시다 막걸리가 아예독하더라까 정도 많고 밥 먹어야 돼. 술, 술 많이 먹으면 안 돼요. 적당히 잡고 먹어 돼. <웃음> 아 맛있다. 같은 거면 미나리가 없더라고요. 부추, 부추하고 해도 맛있어요. 미나리 들어가면 더 맛있고 미나리 넣고 내가 아마 초무침이 더 맛있어, 막 난리납니다, 고마. 아, 진짜 맛있는데, 떠내주는 데. 음. 어묵다 묻었죠 음가주인공이데 얘가 주인공 맛있습니다 안에 파도 들어가 있고 콩나물 뭡니까 뭡니까? 그 나물도 툭 들어가 있고, 아쉬다 음. 속도 나물 들어가 있냐? 맛있습니다. 담백하고 일단 저는 안 아, 느끼해서 좋아요. 고만만, 통닭이라든지 이런 느끼하다는 그럼 다못 먹어. 자도좀 덜하니까 괜찮은데. <웃음> 맛있네. 다 와, 진짜 맛있네. 이 두꺼워갖고야. 두툼해갖고 몇개안 먹어봐. 야, 아이고, 야. 2cm 되는데, 2cm 좀 넘는다. 두께가. <웃음> 음, 맛있다. 음. 정말 맛있어요. 와열둘쪽빠서 <웃음> <졸졸파서. 웃음> 음. 왔다봉 <웃음> 맛있습니다 한잔 더 있어 <웃음> 오우 자 제가요 막걸리 약합니다 진짜로 소주는 괜찮은데 막걸리 왜 이렇게 약한 건 모르겠어요 말못 보면 아 말고요 해령 해령 맛이 가버려요 <웃음> 양념장은 살짝, 니까 간장, 양념장 만들 때, 너무 많이 어 맛없어요. 진짜 하실 때, 간장, 설탕, 식초 조금. <웃음> 생강 젖 있죠? 생강 젖대갖고 조금. 아니면 생강 갈아갖고, 살짝, 이 빠갖고, 살짝 동동처럼. 맛있어 맛없지 그래 참기름 딱워갖고 진짜 아흐. 골초무침 아 맛있다 정말 맛있다 몇분지났노클라스 눈이 나빠갖고 노안이랍니다 눈, 눈이 제일 빨리 <웃음> 늘른답니다 노안 늙을 놈자에다가 응. 눈한테 생 눈이 빨리. 이 시대 맞아요. 눈이 제일 빨리 늙어요. 그러다 보니까 행정 업무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막 컴퓨터 많이 쳐다보니까 그래거든요. 그러니까 눈이 빨리 맞다. 응. 아이전구이 하고 완전히 콩압이 딱맛자 응. 너무 맛있다 국물에 밥 비벼먹을 다밥비벼먹을까야응 딱딱아 딱밥 응. 비벼먹을 야아 맛있다 정말로 맛있다. 최고. 최고. 최고. 음. 아, 맛있다. 정말 맛있어요. 아, 야. 맛없는데 맛있다고 합니다한대가죠 <목소리도> 그냥 냉장고에 막 아, 며칠 들어있지만 으주 시원해졌습니다. <웃음> 간장이야, 양념 간장이야. 음, 음, 아, 이거. 맛있어요. 여러분 초장이지요. 국 mm -hmm. <웃음> 또한잔 먹어 보겠습니다. 이게, 이게 목이 못하여 독하더라고, 소리. 이 보기보다요. 음, 라요리 막거리가요. 고기보다 딱해. 적당히 잡어야 돼. 적당히. 음. 맛있다. 그렇죠? 응, 이때 맛있어. 심심한 구글에다가요. 다른 소 필요 없지. 마늘 다에 넣고. 보드쫑쭉쭉 으르고요. 아이고 초장이 초장. 와. 맛있는데. 정말 맛있는데요. 한 마리 맛있어 음. <웃음> <웃음> 맛있습니다 한 대만 딱더가고 그만 합시다 막걸리가 아예 똑하더라 그래. 양도 많고 밥 먹어야 돼술 술 많이 먹으면 안돼 적당히 잡고 먹어야 돼. <웃음> 아 맛있다 마트 같으면, 미나리가 없더라고요. 부추. 부추하고는 해놓 맛있어요. 미나리 들어가면 더 맛있고. 미나리 넣고 내가 아마. 초무치는 해봐 있어, 아마 난리납니다, 엄마. 아, 진짜 맛있는데. 끝내주는데. 음흠. 어머담다 묻었죠 <웃음> 음. 야가 주인공인데 야가 주공 <웃음> 맛있습니다 안에 파도 들어가 있고 음. 콩나물입니까 뭡니까. 그나물도툭 들어가 있고 아, 맛있어. 음. 쑥쑥나물로 들어가 있네. 맛있습니다. 담백하고 늦, 일단 저는 안 아, 느끼해서 좋아요. 고맙만 통닭이라든지 늦게 하잖아요 그럼 다못 먹어요. 나도 늦, 좀 저러니까 괜찮은데. <웃음> 맛있습니다. 맞아. 와, 진짜 맛있네. 이거 두꺼워갖고, 야, 아, 두 명하고 몇개 한번 먹어봐. 아, 아이고, 야, 2cm 되데 2cm 좀 넘는다. 두께가. <웃음> 음. 맛있다. 음. 정말 맛있어요. 와야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왔다봉 <웃음> 맛있습니다. 어, 맛있다. 한잔더있 어우야 <웃음> 제가요 막걸리 약합니다 진짜 소주는 괜찮은데 막걸리왜 이렇게 약한거 모르겠어요 많이 먹으면 아. 아 맞아요 해롱해롱 해롱 맛이 가버려요 <웃음> 완음장 만들자, 진짜. 어 간장 양념장 만들자. 너무 이있어 맛없대. 진짜. 하실장 간장, 설탕, 네. 식초 조금. <웃음> 응. 생강 접이죠. 생강 접갖고 조금. 아니면 생강 가루 가르, 가라 갖고 살짝 이빠 갖고 살짝 동동 뜨는. 맛은 맛없자. 그래도 참기름 딱들어갔고 진짜. <웃음> 맛있다이거굴 초무침, 와. 음. 아 맛있다, 정말 맛있다. 몇분 지났노? 클라스 눈이나 봐갖고, 노안이랍니다. 눈이 제일 빨리 늘 늘른답니다. 노안 늙을 놈자에다가 눈한테서 이렇게. 눈이 빨리 실제 맞아요. 눈이 제일 빨리 될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행정 업무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막 컴퓨터 많이 쳐다보게 될거요 그렇게 눈이 빨리 음, 있다 막걸리 취하는데요. 진짜 막걸리 취합니다. 막장. 내가 할 거야. 음. 맛있다. 음. 귀한 거야. <웃음> 간장이야. 그래.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모친이 간장이 안 줬어요. 초장이뭐 전부 찌 찌지미가 저할때 <웃음> 초장이 먹었어요. 초장이 어릴 때부터. 음. 음. 많다.. <웃음> 아.. 막걸리 <마카롱> 많아요.. <웃음> 내려놓고.. 우와.. 야들.. 아유.. 아유.. 약할 뻔네막쏟아 뻔했어요.. 말하자, 물에, 물에, 물에, 물에. 합니다. <웃음> 그러니까만 먹고 아, 야야. 물을 좀떼보어요 여기 하너좀 나. 겠다 마야. 우셔 마시지 어게 꿀떡 넘어가 봅니다 가끔가자요골컵도 씹혀요 거 어렵지 말이죠 <웃음> 빼볼래 <웃음> 아 배가 너무 불러 똑같에씹어 잘 먹었습니다.